이 꽃이 뭐라고 설명해 줘. 이게 뭐라고? 이 베트남에서 어. 어 국화인데. 어. 안 <웃음> <아니>, 부끄러워. 부끄러워. 칼드란 <웃음> 가이드. <아니>, 말. 아니 칼드란 말. 열꽃이가 다쓸수 있어. 어디다 써 이걸? 밥이, 아 라이다, 그리고 그, 냄새가 나서. 어더 맛있어 아 진짜? 뭔데? 차에 넣으면 냄새가 좋아 영뽀이야 이거? 연뽀 연뽕 안에 있는 거구나? 어 냄새 맡아봐 너손 씻었어? 응? <웃음> 손씻지 <쓰지. 웃음> 너무 다해 너무 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야 아, 마스크 있어야 된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따다 찾았당! 석가모니? 석가모니 베트남어로 뭐야? 밭 밭? 응. 간단하네 베트남에서 <웃음> <웃음> 큰 절이 있어 아 진짜? 응. 그 어... 느낌이 하늘에 가는 것처럼 느낌 아 들어 산인데, 케이블카 아 타고 올라가고, 그 걸어 올라가야 돼. 아니, 걸어가도 되는데, 걸어가고 싶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키가 커서 담기지가 않습니다. 카메라에 지금. 아 이거 하나하나 사람들이 기증한 거구나 이거, 아, 이거 돌이야 이거 돌이네 너 불교 학교 여기 다녀 동, 동국대 이제 그만 다니고 이게 이게 수업한다 지금 무슨 불교를 공부하려고 먼 곳에서 오셨네 가자 다본거 같다 이제. 되게 <웃음> 작네. <웃음> 별볼게 없네. 여기가 보보사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, <웃음> 주차장 지금. <웃음> 내가 봤을 때보문사에서 제일 넓은 게 주차장이 제일 넓네. <웃음> 다른 거는 뭐 별로 별거 없네. 보문사 투어 여기까지 해주시죠, <웃음> 가이드님 <웃음>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